선장이 익사한 경우 직무산 승선은 면책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과 통지의무 위반의 해지권 제척기간 도과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산지법 서부지원 2018가단 1105 0 7 113643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08년경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망인은 2014년 1월 16일부터 이 주식회사에서 항해사로 근무하였고 2014년 5월 1일 선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보험기간 중 술을 마신 후 4월 8일 자정경위 선박에 탑승하려던 중 선박과 부두 사이로 추락하여 바다에 빠져 익사하였습니다. 쟁점 나이 사건 면책 조항에 따른 면책 여부 이 사건 면책 조항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살피건데이 사건 면책 조항은 보험금 지급 의무의 존부를 결정하게 되는 사항으로서 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 한편 계약자가 이를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이 사건 면책조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보험계약자에게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약관의 조항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했는지를 살피건데갑 제5호증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또는 보험설계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면책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쟁점 다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여부 망인은 보험가입 당시 직업급수 1급인 무역사무원이었으나 2014년 1월부터 직업급수 3급 항해사로 근무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에게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 발생하였다고 볼수 있고 그럼에도 피고 또는 망인은 원고에게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상법 제652조 제1항이 정한 제척기간내 해지권을 행사하였는지를 살피건대 원고가 2018년 10월 17일자 준비 서면에 제출로써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였으나 원고는 2018년 6월 3일 손해사정회사로부터 손해사정보고서를 받아 위와 같은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해지권 행사는 제척기간즉 손해사정보고서 도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과된 이후의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